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황순덕 SD님께서 질문을요. 어, 영상 두 군데다가 올리셨는데 제가 한쪽에다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 화면을 켰어요. 어, 캐커스를 이용하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는데 그 보통 유튜브가 댓글에 또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면 알림을 제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기가 달았던 글에 대댓글로 달지 마시고 새로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해당 영상에서 몇분 정도에 나온 내용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황순덕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요. 배경화면 글자, 그 다음에 배경화면, 복사해서 글자를, 어, 배경화면을 복사해서 드래그를 해도 글자 위로 올라가지 않는데 왜 글자 위로 올라가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이 말만 듣고 사실 이제 문자로 알림이 오잖아요. 그죠? 폰으로. 그것만 딱본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온 질문인지 저도 바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분명히 이 영상에서 보셨을 건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모르겠고 글자를 위로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순덕님께는 제가 다른 똑같은 내용을 다른 글에도 이렇게 질문을 다른 영상에도 질문을 해주셨길래 그 쪽에다가 제가 답변을 좀 달아 놨습니다 뭐제 이메일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이메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화면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녹화를 해서 어,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은 오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추측건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알것 같아서 이 오류 사항을 녹화하는 상황에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컷으로 돌아와서 글자를 그죠? 요거를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 싶은데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고 옆에다가 한번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든다면 동영상이 하나 있다고 쳐요. 자 제가 임의의 동영상 아무거나 하나를 넣겠습니다. 자걔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자 여기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가 자막을 하나 달았다고 칩시다. 자 자막을 지금 바로 쓰기는 시간 걸리니까. 자, 이 자막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막을 안나 넣었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하든 뭘 하든 글자 위로 올리겠다.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얘를 컨트롤 C를 해요. 복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 위치 있죠. 이 위치. 이 타임 인디케이터 혹은 현재 위치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컨트롤 V 하면 거기서부터 들어가 버립니다. 자, 자 다시 컨트롤 Z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눌러놨다. 얘를 눌러놨잖아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노란 띠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붙어요. 노란색. 그래서 저는 이게 불편해서 평소에 끄고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걸 이 제일 밑에 있는 동영상에 들어가는 이 트랙이 있죠. 이 트랙을 메인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메인 트랙만 유일하게 요 기능들이 적용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글자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구간에 이 글자도 하나 있을 것이고 자, 제가 요것도 여기다가 넣었다고 쳐요. 자, 글자 레이어는 뭐 이렇게 순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얘도 얘도 뭔가를 넣고 나면 여기 빨간 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보셨죠? 이 빨간 줄. 자, 이 빨간 줄이 나왔을 때 위에 보면 세 가지의 링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연결 끄기 켜기. 자, 얘를 끄면요. 얘랑 얘랑은 연결이 끊겨요. 마찬가지로 연결이 끊기죠. 얘가 켜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붙어서 글자와 얘 위치가 안 바뀝니다 자 얘를 끕니다 자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면 글자 위로 올라가서 영상이 글자를 덮으니까 좋아요 구독 이라는 이 글자가 안 보이죠 다시 내리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하면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같이 덩달아서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자, 얘를 끄면 이렇게도 내릴 수 있고 글자 위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마도 이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황순덕 님께서는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저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촬영을 휴대폰으로 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답변을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켜져 있다. 자,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붙을 거잖아요. 이 라인에 붙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는 메인 트랙이 아니에요. 메인 트랙이 아니면 이 기능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면 얘는 위로 올라가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거를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강의 때. 요 부분만 따로 똑떼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기초 강의 같은 것들을 안 보고 제가 올렸던 강의를 안 보니까 아마 놓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이것까지 다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동 스냅 기능이 있잖아요. 이 자동 스냅 기능은 이런 것들을 움직여보면 뭔가 끝에 딱딱 걸려요. 얘도 이렇게 움직이면 딱딱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다른 것들하고도 이렇게 딱딱 걸리거든요 이게 자동 스냅 기능이에요 이 스냅이 되는 부분은 타임 인디케이터 현재 위치 표시기 그 다음에 각 요소들의 끝단 끼리 서로 들러붙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끄잖아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요 딱딱 걸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얘는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저도 껐다 켰다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얘 있죠 얘는 메인 트랙에 적용되는 건데 나머지는 메인 트랙 얘는 메인 트랙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메인 트랙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메인 트랙에 적용되는 건데 이게 마그넷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켜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지금 뒤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얘는 서로 스냅이 돼 있으니까 이거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죠 서로 자동 스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연결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 연결 때문에 얘가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내가 공간을 이만큼 띄우고 싶다 의도적으로 그럼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키는 순간 들러붙어요 떼고 싶어도 들러붙어요 요게 메인 트랙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복사를 해서 붙여서 나머지 트랙 메인 트랙이 아닌데다가 얘를 만약에 붙였으면 여기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앞에 공백이 있든 말든 얘는 지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를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 켜놓고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는 막 복사를 하고 위로 올렸다가 내려갔다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요 기능이 어디서 설정을 하는 거냐면, 자, 아무것도 설정을 지금 안 했어요. 자, 이 상황일 때, 자, 여기 메뉴에 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요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요 창에서 편집, 그 다음에 성과, 뭐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결정을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자유 레이어 편집에서 자유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게 어 평소 때늘 켜져 있어요. 캐커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얘를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유 레이어라는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릴 때, 지금은 이제 한번 켜놓은 상태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레이어란 게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혹시나 건드리지 않았는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여러분들이 캣컷에서 뭔가 편집을 하려고 치면 그때 자유레이어가 켜집니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를 켜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됐고 좋았다. 어